핫뿌링클 먹을까? 튀김가루 먹어보고 놀았지? 생각보다 정말 맵네 불닭과 같이 먹어도 되는 걸까? 걱정되네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목소리> <목소리> 짜잔 짠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그래 우리 쿠폰 쓰자 뭐하는데? 짐, 김치킨 아, 로스트비프 로스트비프? 로스트비프 하나랑 짐키친 플레이트 하나랑요 그리고 포크 프로틴치노 커피맛으로 하나네 감사합니다 음맛있 모든 음. 로스트 비프. 로스트 비프. 맛있 <웃음> <ingredient>. 음. 맛있어. <웃음> 음, 소 먹었다. 식당!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핫뿌링클, 불닭볶음면, 뿌링치즈볼, 뿌링소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와 핫뿌링클 진짜 오랜만 제가 이거 언제 먹었나 했더니 2017년 5월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핫뿌링클과 불닭 불닭과 뿌링소스 치즈볼, 불닭 크, 막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해요 벌써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제가 이걸 먹다가 여러분들의 침샘이 막 자극되는 것 같으면 뭐 하셔야 되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핫브링클 다리 먼저. 야 오, 브링 어, 핫 이렇게 매웠어요? 없지는데 매울땐 불닭 이걸 뭐라고 하지? 이열치열 말고 이맵치맵? <웃음> 마시... 맛있는데? <웃음> 어 먹을 때마다 새롭고 맛있어 가슴살 없나? 뭐지 이거? <웃음> 좋은데? 이번에는. 신기하네. 다 괜찮은데요? 마지막 다리 마무리 진짜 맵다 불닭이랑 같이 먹었는데도 매운맛이 느껴질정도면 많이 매운거는 맞는거 같아요 짠! 이번에 새로 사본 펩시 제로 슈거 라임입니다 저희 여운이가 라임 엄청 좋아하는데 라임튜브라고 있어요 어린이 채널 <웃음> 짠! 오, 진짜 그냥 콜라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끝맛에 느끼한 그런 맛이 없는데 추천, <웃음> 추천.